2021년 1 1월 16일 여행 6탄 스타트 고우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바로파로미 바로 계십니까? 몇 개야? 와, 와, 계십니까? 누구 있어요? 할아버지. 번... 다 그대로 있어. 진짜 사람이 살아도 전혀 어색하지가 않아 전혀 어색하지가 않아 뭐야 이게.. 누구세요? 잠깐만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라 하지 마시라고 했습니다! 잠깐만 어? 뭐야? 누구세요? 뭐야? <웃음> <웃음> 예, 모두들 어서오셔시오여러 반갑습니다 예, 오늘 좀 금방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2차 21년 11월 17일 자, 스타트! 고! 공구방송 넘버원 no.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간만에 뭘 하고 있었네 형님, 카메라 나왔어니그 옛날 생각 하면서 한 하게 어떤거? 신속히 이동하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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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 부담되니까.. 아또 300개 터졌어 우리는.. 감사 나무 <웃음> 너무 저우디 또 100개! 또 100개! 무 t 터 l d 이고무 told이. 나무 told이. 나무 t 신 분들 이 나무 told이. 나이 나무 웠어요저이생이나로이 나무 told이. 나무 무 저우디 하... 여기는 혹시 유튜브에.. 유튜브에 어 여기 제목을 어 혹시 아신분들은 올려주시면 좋아요 여기에 대한 사연도 있고 그런 곳입니다 할아버지 이코라, 괜찮게 들어와. 졸지 음, 말고. 어아버지 응. 죄송합니다. 어디는. 아버지 죄송합니다. 어제는 정말 죄송했습니다, 응? 할아버지.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했습니다, 할아버지. 와, 이코님 벌써 겨울이야. <웃음> 와, 춥다, 추워. 했는데... 사고 누구까? 응? 요리 요리 숨네 응? 새 소리가 뭐, 쇠소리가... 뭐 움직이고 뭐 그런 것은 없는데 새 소리가 어띵 소리 그래 그래 그래. <웃음> 아, 이 소리 아니야. 뭐 깜짝이야. 왜 자꾸 멀리 떨어져 있는다? 뭔지, 뭐, 이 무섭습니다. 뭐 이상합니다, 이제. 방금 폰 깨지니. 난 니가 더 무서워. 언제 내 뒤에서 누가 할딱 까고 내 매가지 짚어볼지 몰라서. 귀신보다 더 무서운 애 여자가. 희한하게 자만 어, 자랑 같이 와보면 꼭뭐 이상한 일도 생기고. 왜? 세 소리 안들렸는 거니? 까러분들너한 5분 전에 있냐, 지금? 현실 현실로 돌아와 아. 어. 현실로 돌아와. 돌아왔습니다. 음. 알았어. 소리 들었어요? 그냥? 비웃는 소리 들렸었는데 아닌데.. 네, 택배어요 네. 아니.. 너 걸어 나갈 때.. 네. 그 여자가 뭐 비웃는 소리가.. 뭔 소리지? 사람.. 거. 살짝 쉬고. 방금 전에도 들렸어 방금 들린 사람? 자 비웃는 소리 들렸었는데 이네 방금 소리 못 들었어? 응못 들었어. 제지장에서 야 그랬대 야. 뭐야? 어디에 누구야? 여기 숨어있.. 아, 근데 기운 자체가 엄청 약한데? 나도 몰랐는데, 이거? 뭐야? 깜짝이야 뭐야? 잠깐만, 절대 도망가지 마. 안안될까누구가라어지도어도 저기 도 오지도, 오지도, 오지도, 오지도, 이지 잠깐만. 나들어갈게 가지만. 도망, 도망, 도망, 도망, 도망. 예, 지마안안안 돼, 안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지금 많은 시청자분들이 보고 계신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유튜브 역시도 자 이꼴이 주작이고 시원해. 인간적으로 인간적으로 말해가지고 저도 가끔 이꼴이 거를 보면은 와 조금 뭐여 주작인가? 팀킬이 아니라.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솔직히 말해서 있어요. 근데 희한하게 이 꼴이 야랑 와보면 이상하게 그런 일이 좀, 좀 자주 생겨. 아무 소리 안 들려서. 씨 맞춰준 게는 혼자 연기 하나. 아예예 아니, 맞잖아. 뭐 어디 들어. 등... 들리긴 했어요. 들리긴 해서 아! 불러보도록 할게요. 너무 심하니까 그거를 지금 내가 부르고자 한그 의심 말고도 다른 의심이 올 수가 있어 지금 그래서 잠깐만 한번 불러보게 한번 불러볼게 제가, 그, 이콜이 기에다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나도 모르게 이콜이한테 혹시나 들어갈 수 있어가지고, 이콜이 이콜이 저기다 한번 해봤거든요? 혹시 이콜이가 뭐를 뭐 좀, 여기에서, 어, 했던 거랑, 이콜이 바로, 바로 앞에서 했던 거랑, 반응이 틀려, 바로 나오거든. 근데 아무 반응이야 무반응. 이게안 붙, 안 붙었단 소리지, 뭐라도 한번 해보자 음. 어, 광카로 해가지고 최근에 어, 레전드 영상을 어, 두 개를 뺀게 뺀 있어요 생방이다 보니까 너무 오래 있으면 사람들이 지루해 할수 있으니까 한 3,4분? 짧게 오케이? 밖에 조용히만 아, 알겠습니다 좀더멀니까이좀내려 왔어요. 이 꼬리는 있는... 지금 저기 계단 쪽이 아직있거든요이 꼬라 네. 500원. 네. 음. 두더지 게임. 안고 네. 있나? 안 거. 네. 있놈 네. 네. 거실에 있던 TV. 어제 TV 있었어? 없었어요. 집이 선데요 물소리, 물소리. 속닥속닥? 잠깐만요. 자, 지금, 아, 이게 자꾸, 어, 보이지도 않고, 불러도 오지도 않고. 자, 근데, 음. 아버지가 왜.. 희한하네 여러분 나가보도록 할게요